통일을 향해 음, 걸어가는 희망선 발 아, 14분까지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이번에는 다양한 창업 정보로 새로운 도전 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마련된 창업 연구소입니다. 창업 컨설팅사죠 스타트 비즈니스 김상훈 소장 자리에 있습니다. 오십시오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꼭 들으셔야 합니다. 불황기의 창업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경기가 경기이니만큼. 예, 예, 예. 자 먼저 경쟁력 있는 시설 갖추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시설 갖추기가 중요할까요? 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마하더라도 이사영업시장이 이렇게 과열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뭐그 당시하고 지금 뭐 하다못해 그때는 할것 없으면 음식점이나 하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회자되기도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음식시장이 일단 그 수요층 대비해서 거의 두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반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경쟁이 치열할수록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갈곳 많은 소비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곳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일단은 보여지는 가치 특히 가게에서는 시설 경쟁력 특히 중요하다. 시설 그러면 역시 내부를 꾸미는 거, 외부를 꾸미는 거,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런 시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내 가게가 겉으로 보여지기에 어, 저 가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들어가고 싶은 가게를 부르는 측면에서 이런 어떤 시설, 어떤 모양, 어떤 컬러의 가게를 만들까 이런 부분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설 경쟁력이라는 거 이제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대단합니다. 아, 그렇습 전문용어로 뭐 인테리어, 예. 익스테리어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인테리어와 예. 익스테리어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는지 풀어주세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가게의 내부의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세부적으로 보면 바닥을 어떻게 마감을 할까 벽면이나 천정은 어떻게 마감할까 그 다음에 뭐 조명은 어떻게 할까 뭐또 보이는 인테리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뭐 배관이나 설비 상하수도 뭐 요즘 같은 경우 인테리어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집기류 중에서 의탁자가 어떤 스타일 어떤 칼라냐 이런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테리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점포 박 시설 이라고 할수 있는 이를테면 출입구 부분 파사드라고 하죠 이런 출입구 부분이라든지 점포 외관 아니면 뭐 점포 앞에 조경 공간 꾸미기 뭐 이런 익스테리어 부분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어서 특히 익스테리어 중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간판이죠. 어, 전면 간판 뭐 돌출 간판 어, 어떤 모양새 어떤 칼라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수상공인 시장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선택의 우선순위에 들수 있는 우리 가게 디자인 너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게 접판 가게 모두 다 인테리어 익스테리어가 있어요 예예 예, 정말 예. 내 가게가 돋보여야 되고 예, 예. 손님의 이목을 잡아 끌어 야 당겨야 되는데 근데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 사실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예, 예. 돈이 많이 드는 대신에 예. 통일성 예, 예. 굉장히 좀잘 계획된 맞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디,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이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를 가능한데 예, 예,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자영업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직접 결정해야잖아요. 하 예, 예, 예. 직접 결정할 때 그러면 창업 과정 중에서 이런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는 어느 단계에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본사의 오픈 룰에 따라서 과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러는데요 일반 독립 창업자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템에 적합한 상권 입지 점포를 결정하고요. 점포 계약, 뭐 필요하다면 권리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야 우리 가게 어떻게 꾸미지? 이거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아는 사람을 데리고 아니면 뭐 요즘 뭐 인테리어 업체를 정한 다음에 우리 가게를 어떻게 꾸미고 싶어요. 어떤 가게 모양새를 해 주고 싶어요. 이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점포의 1단계 계약이 끝난 시점. 이때부터 인테리어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에요. 예, 예. 초창기에 자기 자본을 얼마나 풍부하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예. 이제 돈 지, 정말로 투자를 예. 많이 하면 할수록 고급화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창업자 입장에서 인테리어 업체한테 의뢰하기 전에 나는 어떤 스타일의 매장을 꾸밀지 뭐 결정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요즘 시대 창업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될 주의 깊게 봐야 될인테리어 어떤 경향,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예, 인테리어도 어떻게 보면 야, 인테리어 하는데 웬 트렌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뭐 트렌드를 리드하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패션이 요즘 어떤 게 뜬다 이런 걸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 시설을 꾸밀려고 하는 최초 컨셉을 잡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컨셉의 가게를 꾸밀 것인가를 창업자가 방향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뭐 요, 예를 들어서 뭐 홍대라든지 이런 신세대 상권에서 요즘 인, 인기 있는 인테리어 컨셉이라고 하면 딱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러피안 컨셉입니다 특히 우리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유럽 스타일 상당히 유행했고 관련 유통업체도 우리나라 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런 북유럽 유러피안 스타일 인테리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 스타일 인테리어죠 사실 뭐 홍대 상권 같은 대형 신대상권은 유러피안제페니스두 가지 컨셉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네. 즉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업종, 아이템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세련돼뭐 홍대 같은데 이런데 보면 부동산 업소로의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야 카페 같은 부동산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페풍 인테리어 아니면 매장으로 오픈한 컨셉 이런 게다유러피안 컨셉이 가장 좀 요즘 강한 대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요식업 창업 예, 예. 요식업 창업에는 어차피 그 실내 공간 내에 테이블이 있어요. 의자도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 예, 예. 뭐 좌식 테이블 탁이라든가 입식 테이블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지요 야, 이거 입식 좌식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웃음> 이게 이라서 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당들은 다 온돌방 위에서 그냥 이렇게 좌탁 놓고 방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70% 이상은 침대 생활, 소파 생활, 뭐 이런 식탁 생활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국민 아마 7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식당만 가면 방바닥에 앉는다. 외국인들을 데리고 이 방바닥 가는 식당을 가면 잘 못하는 거거든요. 불편해요. 예, 아주 불편하거든요. 식이 잘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음식점 이 있어서도 서울 수도권 상권, 특히 오피스 상권 직장인 대상으로는 온돌방 있는 식당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반적으로 이 온돌방에 하는 좌탁보다는 입식 테이블이 더 강합니다. 사실 추세가 물론 지방으로 내려갈 경우는 아직도 온돌방 스타일의 이런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회전율을 중시하는 식사류 아이템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냥 신발 벗지 않고 바로 딱 앉아서 이렇게 바로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입식 테이블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좌탁 이런 입탁의 경제학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점포 점포 내부에 어떤 인테리어도 있겠지만 익스테리어. 예, 예,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 예. 이제 밖에서 보여지는 것. 손님을 어쨌든 매장내로 끌어잡아당기 흡입력이 있어야 되니까 예, 예. 왜 중요한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사실은 인테리어보다 더 중요한 게 익스테리어다. 익스테리어 경쟁력에 따라서 바로 점포 오픈하고 초기 3개월 동안의 매출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사람들은 갈 곳이 많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보행 고객들이 지나가다 겉만 보고, 오, 저집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구매를 예약한다는 차원에서도 특히 점포 밖에 전면 사인부터 그 다음에 돌출, 상호, 디자인, 그 다음에 외벽의 칼라, 마감재, 뭐 이런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보면 지나가다가 빨려 들어가고 싶은 가게로 만들까. 뭐그 당시 90년대 일본의 하라주쿠 같은 상권에 가면 아주 세 평, 다섯 평 이런 가게들도 지나가다 보면 거의 가게로 빨려 들어가고 싶은 이런 스타일의 어떤 그 점포의 외관 경쟁력 너무나 중요해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밖에다가 광고판 예. 광고판 외에다가 여러 가지 해주면 좋겠죠. 네 예, 예, 예. 이게 전부 다 이제 지자체마다 어떤 규제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러다 보면 예. 성공적인 이 시설 갖추기를 위해서 예. 세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어떤 컨셉의 가게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빈티지풍으로 갈 거야. 우리는 아주 모던으로 갈 거야. 뭐 아니면 우리는 신세대 스타일이야. 뭐 실버 스타일이야. 이런 어떤 우리 가게만의 디자인에 관련된 컨셉을 직접 창업자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직접 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도 저녁 시간때 주류 매출이 중요한 곳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술만 나는 분위기 어떻게 만들지? 뭐 이런 거 너무 중요하고요. 판매 매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품이 돋보일 수 있는 상품 진열대 모양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나가다가 충동 고객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요즘 뭐 매장이 워낙 1층 같은 경우는 비싸기 때문에 이런 직원 동선과 고객 동성 선에 대한 공간 분할 이런 부분 참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요즘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컨텐츠, 어, 즉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해당 아이템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테리어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 투자 대비 경제성을 좀 감안해서 인테리어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자 창업 입장에서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하는 방법 좀 팁도 알려주세요. 사실 우리나라 창업자들의 10명 중에 9명은 한 달이 건너면 다 인테리어 사장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고 있는 사장님이 공짜로 해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인테리어 사장님이 경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창업자가 스스로 컨셉을 설명하고 특히나 가장 좋은 것은 뭐 5천만 원 이상 시설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러면 최소한 두 2개, 3개 복수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고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부분, 특히 AS에 대한 계약서 작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다양한 창업 정보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마련된 창업연구소 지금까지 스타트 비즈니스 김상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